대구 3만가구 이상 공급준비 서구는 내당내서 호반베르디움 362가구 두리아차이 1294가구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837가구 평리 사구역한나비발디 1151가구 두류스타 힐스 1005가구 등이다. 수성구는 범어동 동아아이위시 398가구 상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22가구 황금주상복합 830가구 파동 센트레빌 311 가구, 파동 수성숲 KCC 위첸 755 가구, 만촌자 이른의607 가구, CG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667 가구, 버머 아이파크 448 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북구는 노곡동 한신더휴 944 가구, 대구금호 더폴리스엘리움 765 가구, 대구금호 더폴리스 제1풍경채 1,428 가구. 대구금호 지구 1차 디에트를 637가구, 노원 트로린 1613가구, 대구 노원 이동재 개발 1558가구, 대구역 자이 더스타 424가구, 힐스테이트 주복 691가구, 학정역 2편한 세상 984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남구는 대명 골드클래스 2891가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체 1243가구, 명덕 2편한 세상 1758가구, 대명자이 2,126가구, 계대지국가로정비사업, 한라하루젠트 248가구, 영대병원 골드클래스 센트럴 660가구, 힐스테이트 영대병원역 296가구, 서봉덕 에일리네, 뗄 566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달서구는 두리악 서한포레스트 480가구, 본리동 주상복합 1,622가구, 달서 프로지오 시그니처 1,157가구, 상인 센트럴자이 1,498가구, 월암동 우미린 400의 가구, 죽전역 주상복합 415가구 등이며, 동구는 시남동 코오롱안을 채 1,541가구 등이다. 중구는 반월당 하리아시은 2,552가구, 대봉동 힐스테이트 882가구, 더샵 주복 394가구, 봉산동 호반서밋 534가구 등이며, 달성구는 화원역 호반서밋 355가구, 국가산단 A6블록, 금강펜테리움 1508가구, 국가산단 A7-2블록, 금강펜테리움 1272가구 등이 분양에 들어간다. 경북 포항 중심대거 분양준비 포항에서는 지난 5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새해 첫 분양에 들어간 펜타시티 동아 i w c 를 시작으로 포항상생그린공원 공동주택 999가구, 포항상생그린공원 공동주택 1668가구, 구룡포화정지구 공동주택 696가구, 상터동 주거복합 480가구, 경북일보부지주상복합 418가구, 연일생주리 공동주택 336가구 등이 공급을 준비 중이다. 또 포항이차이파크 1475가구, 오천읍, 더트루의 포항 255가구, 죽도동 608-2주상복합 304가구, 환호공원 공동주택 1592가구, 포항 한호 공원 공동주택 1,405가구, 한화 포레나, 포항 2차 350가구 등도 분양에 나선다. 여기에 포항 상대동이 편한 세상 552가구, 동해면 포항 블루밸리 화성 파크드림 691가구, 흥해 국강 지구 도시 개발 사업 공동주택 1,388가구, 죽도동 주상복합 336가구, 학산 공원 도시 개발 1,455가구, 등양 지구 3구 건설 547가구, 죽도동 5 3 5 주상복합 460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그외 경산 아이파크 2차 751가구, 경산 펜타 힐즈 3차 178가구, 경주 황성동 공동주택 608가구, 신경주 역세권 549가구, 구미꽃동산 민간공원 2410가구, 구미 송정 250가구, 영천 한나비발디어네스트 510가구, 울진해남 393가구 등도 공급될 전망이다. 대구 분양시장 다변화 예상 후분양, 깜깜리 분양도 변수, 지역 분양업계 등의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올해 분양 가능 물량으로 대구 지역의 경우 50여개 단지에서 4만여 가구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각처럼 새해 신규 분양시장이 녹록하지 많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올해 대구 신규 주택시장은 선시공 후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여기에 깜깜니 분양도 성행할 것으로 보여 시장 다변화가 예상된다. 분양전문광고대행사에드 메이저가 내놓은 대구경북주택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성구 3개 단지 1481가구를 비롯해 내년 대구 11개 단지 3476가구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분양의 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청약률을 낮춰 무순이 청약 과정 없이 선착순 분양에 초점을 두는 깜깜리 분양 활성화도 예측된다. 청약 경쟁률이 1대1 미만 시 자녀 세대에 대한 선착순 분양이 즉시 가능하고 입주 시까지 주택수의 분양권이 포함되지 않아 1가구 유주택자의 투자에 유리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빌리블라디체가 청약을 받아 소수의 통장이 접수됐으며 해당 단지는 곧바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에 들어가 향후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 포항 분양시장 청약 결과 관심, 집중, 올해 분양 가능 물량으로 경북은 포항 19개 단지를 포함해 경주 지역 등 30여 개 단지에서 모두 2만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경북은 분양업계들이 2017년 지진 등으로 그동안 분양이 뜸했던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많은 신규 분양 물량을 공급 올해도 분양을 준비 중이지만 낙관적인 청약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유수의 건설사들이 분양한 신규 아파트 분양 청약 결과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오면서 분양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아파트 수요를 등한 시한채 올해도 곳곳에서 분양을 준비 중에 있어 공급 과잉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외 경북에서는 포항 인근의 경주시 지역에서 두개 단지 등을 비롯해 경산시 구미시 등에서 모두 10여 개 단지가 신규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이다. 최은동 에드메이저 총괄본부장은 대구는 입주량까지 증가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북은 지난해 비규제 풍선 효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올해는 공급량에 따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구 경북 분양시장은 조정대 상지역 해제 여부와 개선 이후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할 수 있는 만큼 시장과 정책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대구 경북 지역 심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은행 금리 상승, 정부 규제 정책 등으로 조정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3월 7월지는 대통령 선거와 유아 지방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어 분양 시장의 최대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대구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도심 비선호 지역과 소규모 단지 위주로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대구 시장 등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대구 전역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불발, 주택시장 침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포항시를 중심으로 1만 5천여 가구 이상 공급이 예정돼 있으나 사업지 도심 유무, 실수요자 중심 등의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업체, 광고대행사, 분양대행사, 지자체 등이 내놓은 자료를 취합하면 대구, 경북에서 올해 분양 물량이 5만 가구 이상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정치보다 다소 저조한 실적을 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11일 국도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대구, 경북 등지에서 미분양 물량이 갈수록 적체되고 있다. 집값 약세와 입주 폭탄 등 공급과잉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017가구, 1,148가구, 2,365가구, 2,093, 1,933가구, 2,177가구로 지속 증가했다. 특히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 후 미분양도 전달 대비 4.3% 늘어났다. 경북지역의 미분양주택도 11월 1598가구로 전달 대비 6.2%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도 청약 미달 단지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비수도권에서 청약신청을 진행한 아파트 40개 단지 가운데 청약 미달이 발생한 단지도 60% 이상인 25개 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누적으로 집값 조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는 대구에서 청약 미달 단지가 꾸준히 등장했다. 지난달 14에서 16일 진행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는 특별 공급을 제외한 358가구 모집에 1, 2순위 청약까지 85명만 신청하며 미달됐다. 같은 시기에 청약을 진행한 두류 중흥S 클래스 센텀포레와 효목동 동대구 프루지오 브리센트도 2순위 모집까지 모두미다 가구가 발생했다. 동대구 프루지오 브리센트 역시 일반 공급 456가구에 405명이 신청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달 포항에서 분양한 한신더휴 펜타시티 A4 블록과 남포항 티어 하나스도 청약 미달이 나타났다. 한신더휴 펜타시티의 경우 190가구 모집에 여긴 1명만 신청하며 초라한 청약 결과를 받았다. 울산에서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덕하지고 뉴시티 에일리넷들 2차는 967가구 모집에 922명이 접수해 최종 분양 마감에 성공하지 못했고 경남 사천시 에크루 센턴 포레와 전북 익산시 더반 포레 등도 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수도권은 여전히 청약 마감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지방에서의 청약 미달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도 미달 단지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실제 부동산화를 일서 조사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전국에서 분양된 707개 단지 중 미달된 단지는 117곳으로 16.5%에 달했다. 이는 전분기에 비해 전국의 청약 미달 단지 비중이 2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향후 주택 가격 등락을 예견할 수 있는 주택선행지표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주택선행지표인 부동산 경매 낙차일률이 크게 하락하고 주택매매수급지수도 기준치인 100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법원 경매전문기업지지옥션이1 0일 발표한 2021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차일률은 전월보다 10.2%포인트 하락해 연중 최저치인 42.7%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간 50%대를 유지하던 낙찰률이급감한 것이다. 낙찰률은 경매 물건 중 실제 낙찰된 물건의 비율을 뜻한다. 법원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선행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면 경매에 응찰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 재료,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더큰 폭으로 하락했다.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6.9%로 전월 대비 15.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9월에서 3개월 만에 30.5%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지난해 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이 하락 직전이라며 근거로 언급했던 경매 낙찰률보다도 낮아진 점이 눈에 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매수 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 시장 낙찰이률이 62.2%로 연중 최저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8일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의 또 다른 주택 선행 지표인 주택매매수급지수도 지난해 11월부터 100이하로 떨어진 곳이 늘어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 설문을 통해 수요와 공급비중을 0에서 2 0 0까지로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인 100 미만이라는 것은 현재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물이 많아지면 집값은 하락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아파트 수급 동향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 급지수는 92.8로 지난주 93.5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다. 92.6을 찍었던 지난 2019년 9월 9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도의 매매수 급지수가 99.9를 기록하며 100이 한을 기록했다. 지방 8개도의 매매수 급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경우는 지난 2020년 11월 9일 기록한 98.9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 신반포 일대 재건축 현장 사진 연합뉴스 집값 상승기에 빠르게 소진되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점점 쌓이고 있다. 대구 인천 등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가구가 특히 증가 추세에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미분양 가구 수가 2177건에 달했다. 이는 연중 최저치인 지난해 2월에 비해 1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인천도 지난해 11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423가구를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인 4월에 비해 4배 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주택 선행 지표들이 집값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지만 올 3월 대선 이후 본격적인 집값 등락 흐름이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RNC 연구소장은 선행 지표를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부정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 2024년 3기 신도시 입주 물량 등 집값 하락 요인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본격적인 하락세로 보기엔 아직 이르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대출 규제, 대출금리 인상 등의 하락 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3월 대선 이후 집값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